일본인 가옥거리인데요 100여년 전 일본인들이 그저던 가옥가 거리가 1900년대 초반으로 시대들 되돌려 놓았여 과거 역사의 단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, 구령법 공원 입구 계란 돌기둥인데요 이곳 공원 입구 계란과 돌기둥들은 1944년에 일본인들이 세웠으며 돌기둥은 왼쪽 61개 오른쪽 59개 등 모두 120개가 있다고 합니다. 돌기둥에는 그룬코학을 조성하는데 기왕 그룬포 이주 일본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세전으로 일본인이 아 이후 그룬포 주민들은 시멘트를 발라 기록을 모두 덮어버리고 돌기둥을 거꾸로 돌려 세웠다고 합니다. 그뒤 1960년 그룬포 주민들이 승국선열 및후 명령들의 육회를 봉안할 충원각을 세는 과정에 도움을 준 후원자들 이름을 다시 앞뒤를 돌려 세운 기둥에 새겨 현어져고 있습니다. 자, 다다 따라 해보세요. 조금 쓰러지만 그래도. 구룡포는요, <웃음> 신라지능왕물 지금의 연결리에서용 아홉 마리가 승천한 포구에서 유래되었기에 구룡포의 역사를 상징하는 작품은 브렁포의 개성적 유리와 더불어 차력적 부활하는 새 빛을 상징하며 지역의 랜드 박에서티라안을 했다고 합니다. 송덕비는 그 폐지한 후 일본인들이 돌아간 후브렁포 주민들이 시멘트로 덫칠하여 현재 비문은 내용을알수 없다고 합니다.